지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완성해본 퀵앤 이지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이 빅선쿠션의 원조로 유명한 엘로엘이라는 브랜드인데 저도 사실 알게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반전을 경험해볼 수 있는 엘로엘의 프리미엄 라인인 블랑 라인을 사용해봤는데 제가 제품력이 놀라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함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메이크업 첫 단계로 돌아가서 같이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어떤 반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블랑 콜라겐 크림 미스트를 사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이게 향기가 조금 진한 편인데 장미향? 벚꽃향 같은 그런 꽃향기가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핑크색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게 콜라겐 드롭 알갱이라고 해서 미스트의 산뜻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에 크림의 보습력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핑크색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면 색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려요. 저는 얼굴 말고도 몸의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건성분들에게는 가볍게 촉촉한 느낌으로 잘 맞을 것 같고 저 같은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T존을 제외한 그런 부위에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랑커버 멜라스틱으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호수 구분 없이 하나만 나와서 좀 특이했어요. 또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아서 여름에 사용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긴 뚜껑을 열어서 돌려주면 마블 모양의 스틱이 나와요. 핑크 앤 화이트 마블 제형의 미백 크림인데 이 미백 크림이 피부에 닿으면 파운데이션으로 변해요. 그래서 커버를 하면서 피부 멜라닌 키워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쓱쓱 발라준 다음 손으로 두드려서 발라도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작은 뚜껑을 열면 브러쉬도 있거든요. 이 브러쉬로 발라주면 좀더 빠르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브러쉬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서 나중에 세척해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쓸수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는 좀 어둡게 발리는 건지 밝게 발리는 건지 이,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제 피부색이랑 너무 똑같이 돼서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커버력만 봤을 때는 좀 약한 편인데 오히려 전체적인 피부톤 정도만 맞춰주니까 깨끗한 내 본래의 피부표현 같은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뭐안 바른 거 같지 않아요? 완전 쌩얼 메이크업의 저격이에요.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이랑 약간의 쉐딩을 해줄게요. 먼저 코 쪽을 잡아줄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 손으로 톡톡톡톡 블렌딩 이 방법은 제가 진짜 바쁠 때나 화장품이 없을 때 사용해주는 방식인데 정말 편해요. 하지만 애쉬브라운 겔 아이브로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웃기겠죠? 아이브로우는 그냥 제 눈썹 모양 그대로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아까 그 멜랑커버 스틱으로 미간 부분을 밝혀줄게요. 다음은 두 가지 컬러가 하나에 들어있는 더블 섀도우 스틱으로 빠르게 눈화장을 해줄 건데요. 이 제품은 총네 가지 컬러로 전부 세틴 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허니 밀크 코코아 색상을 사용해줄 건데 이렇게 진한 색상이 밑으로 가게 해서 가로 방향으로 쓱쓱 문질러주면서 바르면 저절로 그라데이션 되듯이 발리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손으로 문질러주면 은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그럼 좀 좀더이 가장자리 부분을 진하게 발라줄게요. 어두운 컬러로 삼각존쪽 음영도 주고요. 끝부분을 조금만 더 어둡게 강조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음영을 주고요. 이 메인 컬러, 밝은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만 따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되게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밝혀줄 수 있는 컬러거든요. 애교살이 확 생겼죠? 눈 앞머리도 살짝만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진짜 진짜 놀랐던 거는 워터프루프가 너무 잘 돼요 제가 여태까지 썼던 섀도우들 중에서 제일 제일 가장 안 지워지는 제품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안 지워지냐면 제가 아까 팔뚝 발색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안 번져요 절대 안 지워져요 <웃음> 보이시죠? 그대로인 거. 나중에 물놀이 하러 갈수 있는 날이 오면 은 이게 정말 정말 꿀템이 될것 같아요. 아이라인 일단 점막만 이렇게 다 채워주고요. 꼬리도 살짝만 빼줄게요. 마스카라도 적당히 발라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줄게요. 다음은 립을 발라줄건데요. 블랑루즈는 총 다섯 가지 종류로 되어있어요. 망고핑크와 블루센셋을 제외하고 모두 펄이 들어간 립스틱인데 보이는 립스틱 색이랑 다르게 내 입술 온도와 pH에 따라 색이 변해요. 저는 이중에서 가장 짙게 발리는 글램퍼플 색상을 바를게요. 이 글램퍼플 색상이 투명한 자주빛 핑크 컬러에 금펄과 은펄이 들어있는데 입술에 이렇게 바르면 그렇게 펄이 눈에 띄지 않고 뭔가 더 빛나보여서 광택이 나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글로시 립인가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옅어지면서 약간 크리미한 립스틱 정도로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에도 톡톡 찍어 발라서 블러셔를 해줘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혈색 있게 예쁘게 발리죠 이렇게 오늘 간단한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떤가요? 바쁜 날 하기에도 좋고 화장 초보자도 너무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